피해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데 이것을 예.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말 치사하게 치사... 공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 예.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한번더 죽이는 저~ 매 예, 안타까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인기 없는 어~ 욕을 먹을 거를 예. 각오를 하고 음, 어~ 그 길을 갔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에 보고 음. 저도 민족 주진 민족 주제는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음. 이렇게 굴욕적이고 정말 친일적인 활동, 친일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예. 7천만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를 굴욕이라고 볼게 아니라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이 부분은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속이고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 여기가 말 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항상 전쟁을 <웃음> 벌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험박한 지역이에요. 솔직한 예, 얘기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만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예.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 정상 제대 못해서 된거아니까 음.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잔재를 털어야 되는데 예, 뭐. 아,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일본을 지금도 뭐 일, 일부분에서는 따라잡고 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워서예예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을 점령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어, 정말 우러러 볼수 있는 나라가 되면. 예, 예. 어, 예, 시사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 변호사님은 좀 전에 뉴스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웃음> 왜 이렇게 목을 가다듬으세요. <웃음> 아. 그랬어요. 마이크 <웃음> 뭐, <바이클> 나가나요. <웃음> 아. 그러시구나 몰랐습니다. 예, 예. 이게 예. 아니면 아. 저. 저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목을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목을 쓰신 만큼 결과가 안 좋으셔가지고 <웃음> 아니, 뭐 저기 어제 사실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죠. 예, 갔었는데 예. 대의원으로서 네. 예. 어,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같은 정당 소속의 그 많은 대의원들을 같은 자리에서 보니까 예. 어, 서로 어떤 결속력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나 정작 본인 투표하신 분은 되지 않으셔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내가 어떻게 누구를 투표하는지는 그건 비밀인데 네, 첫번다이야 <웃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점점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서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그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일단 결과는 뭐다 나온 거 알고 계실 테니까 저희는 다음 기회에 한번 그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앞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예. 정부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예. 이것도 좀 재밌긴 한데 다운표치고 자발적으로 낸예 기금을 어뭐 지급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일부 당사자들과 또 시민 단체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관련된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까지는 그렇더라도 뭐한줄평 정도 하신다면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두분 센터장님부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장관신데 예. 일본 정부 장관인 줄 알았습니다. 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가해자가 물어줄 돈을 예. 피해자가 물어주는 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고 예.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예. 한반도를 둘러싼 아주 그 엄혹한 이 안보 환경에서 예. 어, 인기 없는 어, 욕을 먹을 거를 예. 각오를 하고 음. 어, 그 길을 갔다. 예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만들었다는 구국의 그, 결단입니까 구국까지는 그 아니죠 뭐 당장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문제를 계속 이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음.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는 이제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한반도의 안정 그 아. 안전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 어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결단 아니 었나 다만 분명히 인기가 없는 결단 이라는 건올 예. 연초에 예. 여론조사 에서도 다 드러난 거고요. 모려는건 예. 아니거든요. 예. 알면서도 어, 험로 를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제 그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반도를 들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이 해법이 나오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 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음. 그거랑 뭐, 뭔 상관입니까? 예? 그거랑 인구밀도상. 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웃음> <그렇게 웃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예. 한다. 아, 다른 데서 인기를 인기를 없어 도 되는데 이건 예. 다른 건요, 사실은. 아니 음. 음. 음. 민족의 음. 자존이 걸린 문제예요. 아, 뭐, 물론 자존이 걸려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예. 이제 또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 앞에서는. 생존하고는 전혀 예. 무관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야, 여기서, 여기서 예. 전혀 시각이 좀 다른 예. 부분이 있네요. 아니 근데 그제 3자 대위 변제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예. 이거 뭐 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돈을 또 이거 참자 대위 변제라는 게 뭡니까 법률가 현 변호사님? 예 결국은 음. <웃음> 제3자 채무는 결국은 이제 변제 예. 이행이 되면 예. 채무 채권자로서는 만족을 하는 거니까 예. 제3자도 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사자는 예. 일본 전범 기업들인데 예. 예. 그 당사자가 아닌 예. 제3자가 예. 피해자에게 예. 다만. 예. 그 당사자가 나는 그 변제 받지 않겠다 예예. 예. 그럴 때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음. 최종적으로 이 피해 보신 분들이 예. 수령을 하면 예. 일단 변제는 끝나는 거고 나는 싫다 예. 억지로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제 공탁 을 하거나 이런 게좀 어렵거든요 공탁 하겠죠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공탁한다고 네. 아,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거 된다고 얘기해요. 그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예. 나는 변제를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예. 그 공탁의 효력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예. 두 가지로 얘기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님도 이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공탁,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공탁 안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상황대로 그대로 가면. 네,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 자체는. 예. 어어든 돌파할 수 있는 어,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네. 당사자들은 동의하 그분들이 안 하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공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이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상황은 두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예.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요. 아니, 예 경제를 떠나서 당사자들이 아니, 예. 아무도 좀나데 그, 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예. 그 나이드신 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분들이 정말 끝끝내 나의 자존심이 있어서 못 받겠다면 어쩔 수가 예. 없는 것이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예. 일단 그 보상금이 어떤 견제 형태든 공탁의 형태든 아니면 현실적인 이 제시든 제 예. 내면은 어 어떤 분은 또 받으시고 어떤 분은 안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해법이 완벽한 해법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기는 어렵죠. 음. 그렇진 않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시고 아, 예, 예. 이건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 아닙니까? 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근데 그런 것들 어기면서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예. 뭐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어로 말씀하신 제보객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양금덕. 할머니 예, 예. 지금 이 당사자시죠. 95세십니다 지금 9 5이신데 동양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벌써 지금 이렇게 선언을 말씀하셨고요.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서 또그 이전 박근혜 정부 때의 문제처럼 이게 크게 불거질 여지가 좀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게 그러니까 해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는 누구를 위한 해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저는 과연 이게 진정한 국익인가 상당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뭐 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 아주 명백하게, 그,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보 환경이라는 거는 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음. 살아가는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예. 7천만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장군이기라든가. 그러니까 안보 환경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에 혼자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방, 최근에 방산이 아주, 어, 잘하고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줄 둘러싸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이 어떤 그 위협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거를 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미일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협력과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사실은 중간에 딱 박혀 있는 어떤 그 상당히 음. 그 극복하지 않으면 다시 나가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욕 먹을 걸 알면서도 돌파하겠다는 거죠.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습니다. 이과관련해서너네좀 친하게 지내. 예예. 한국 일본 좀 친하게 지내고 왜냐하면 저큰 형님이잖아요. 형들이 동생들 싸우니까 이제 말리겠다 예. 하신 거죠. 말리는데 예. 지금 미국이 말리고 있는 이유는 아이뭐 그분이 이제 그저 그분들이 워낙에 그저 조율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어 화해와 상생, 그다음 평화를 좋아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예. 중국 리스크 때문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거 그렇죠.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 이슈랑 이거랑 제가 보기엔 다른 사실 내용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거죠. 이 문제 아, 때문에 예.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못하고 예. 이제 군사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정 부분 압력을 넣고 바로 또 환영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안보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 뭐, 문제는 완전 상관없지 않지만 예, 예.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음. 저도 민족 주진 아니, 민족 주제는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음. 이렇게 굴욕적이고 정말 친일적인 활동, 친일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예.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 변호사님 굴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 정서는 좀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있는 게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어 과거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어떤 그 압박과 피해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흡족한 수준의 어떤 사과나 배상이 안 됐다고 해서 예. 계속 그 어떤 어 서로 예. 나쁜 상태로 살 수만 도 없는 게또 현실이에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억울해도? 네, 억울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굴욕이라고 볼게 아니라,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힘이 약하고 강제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굴욕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예. 현대의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들마다 다 진영 속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토도 예. 만들어지고 과거에 이제 바르샤바 그 조약기구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일정한 수준의 동맹과 협약과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 홀로서 이렇게 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음. 더더구나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여이 부분은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석유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 여기가 말서울거서 나온다 그러면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을 <웃음> 정도로 아주 험악한 지역이에요. 솔직한 예, 얘기로. 예. 유, 유엔 총장님 나오셔야 될것 같은 말언인 예. 거예요. 예, 예. 아니, 여튼 제가 보기에는 두 분들 입장에서는 예. 법률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음. 결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존감을 좀 건드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변호사님 뭐 이야기 이게 양쪽으로 갈려 있는 예,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참그공탕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는데. 예. 저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탁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검토가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일단은 공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공탁한 이후에라도 이게 예. 어, 사실 그게 좀문제긴 해요. 공탁을 과연 이제 예예. 법원에다 했을 때법원에 예. 공탁관이 그거를 수령할 거냐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관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 수령할 그 피공탁자가 명시적으로 나는 이걸 제3자가 예. 대신 변제하는 거 받을 의사가 없다라는 걸 천명을 하면 예. 그 공탁이 과연 어떤 법적인 의미가 생기겠냐는 예. 원래는 병, 공탁이라는 건 공탁함으로써 채무가 사라졌다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법적인 민법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공탁이 아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언제든지 원하시면 받아 갈수 있는 돈이 법원에 예.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돌 저기 돌아가 저기 이 변하시면 예, 예. 찾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의 공탁이지 이게 뭐저 변제를 안 하면 이제가 안 붙는지 무슨 뭐 이런 그런 순수한 민법적인 의실적인 것보다는 아닙니다. 상징성이 예.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길을 열어놓은 공탁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예. 자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을 나오신 우리 이제 강호진 센터장 법조인시잖아요 이 아니죠 법을 이제 체험한 사람인 거고 예, 체험 아, 아, 공부는 안 했습니다 예. <웃음> <웃음> 그래서 결론은 예. 법률을 그렇죠. 떠나서 피해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데 이것을 예.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말 치사하게, 치사하게 공탁이라는 <웃음> 방식을 통해서 예, 예.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한번더 죽이는 예, 아주 안타까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정부로서도 고육지책인 아니, 것이 고육지책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음. 아, 앞으로 뭐 자발적인 자 지불을 하도록 하겠다라고만 이게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만 하고 예, 예. 그 다음 이제 그 한미일 공조를 나가면 음. 정말 뭐된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이 바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비판 정도는 어,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 어 제시가 돼야 되니까 이제 공탁 얘기도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니다.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면은 예.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예. 미쓰비시가 어쨌든 국민 예산이 있거든요. 예. 일부 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압류를 실시하면 예. 되는 문제. 그거를 안하겠다고 해서 거죠? 지금 음. 예. 이거 뭐 법적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감정적인 부분도 결부가 돼 있는 문제라서 예. 이거 아마 그쓰좀 길게 좀 끌고 갈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분에 부 대해서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나 인기나 이런 생각하면은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센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든 말든 할 거고 외교 관계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잘못된 네. 결단이죠. 네. 근데 잠깐만 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게 그 이게 협약도 아니라면서요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뒤로 뭐 외교적인 있겠지만 예. 협약이 되기가 어렵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일본으로부터 없죠. 저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 풀어준다 하긴 하는데 거는 예. 가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피해본 것도 아니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피해를 회복하기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어떤 든든한 삼각 어, 협조에 의한 방파제를 만들자 하는 예. 초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근데그 사실 국가간의 뭐 협약이든지 협약간은 아니지만 지금 뭐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이게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일방적 지금 이제 구력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먼저 국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뭐 구력적이다. 아까 뭐 이건 뭐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의 구력이라는 말까지. 네, 그걸까진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이러면서까지 일본과 이런 관계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면은 우리도 일본한테 뭔가 받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더라고요. 만일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뭘 받아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오늘 발표된 16,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선물입니까? 그, 그거는 그는 그냥 외교적으로 예정된 어 하나의 행사일 테고요 만일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더니 너네 10억 내라 이런 얘기해야 되나요? 그뭘 받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음. 이거 그, 그러면 그, 어쩌다 될게 없는 네. 거였으면 애초에 네.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요 상식적 논리에서 네. 음.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피해자 뭐 정부하고 피해자국민들이모여가 <웃음> 그런 게말 그런 차원에서 예. 그 미래 한국의 그 미래 세대 그 일본도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 지원을 하는 뭐 기금을 또 만들자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학비 뭐대 준다고 뭐 어.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웃음> 그거 가 있으면 예. 어, 우리가 뭐 그래도 좀 면이 서고 그게 없으면 면이 안 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기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허. 결론적으로 나만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예.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 정당 제대로 못해서 된거 아닙니까? 음.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한게 잔재를 털어야 되는데 예, 뭐. 아, 이번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제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그길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자는 쓰는데, 건 아니에요. 안 쓰는데 예, 예. 예, 예.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탄탄히 해서 정말 이 이거를 토대로 나중에. 북한과의 어떤 통일까지 돼서 우리가 정말 일본을 지금도 뭐 일, 일부분에서는 따라잡고 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예. 예, 어.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을 점령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어, 정말 우러러 볼수 있는 나라가 되면 예, 예. 예, 이, 저, 이런 논란은 저, 건, 저, 발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김진명 작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일부 마무리는 그냥 이 말로 할게요. 정말 양측의 명확한 입장 차이를 확인해 본 네.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 입장에 예. <웃음> 분명합니다.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제2공항 얘기해 보겠습니다.